자, 오늘은 갑골문입니다. 근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주 방대하면서 매력적인 분야죠. 갑골문. 이것은 귀갑, 즉 거북이 배껍데기, 뭐 가끔 등껍데기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골은 수골, 소의 어깨뼈라든가 그런 어떤 넓은 뼈 있죠. 골반뼈라든가 그런 뼈에 새겨진 글씨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은나라, 그리고 이 근문에 있어서는 뭐 주나라, 열국시대에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은나라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상나라죠? 상나라의 수도가 은, 허예요. 그것이 이제 처음 발견된 것이, 발견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양은 거북이 배껍데기죠? 거기에 질문, 즉, 올해 흉년이 들겠는가, 전쟁이 나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 수렵,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왕이 올려요. 그러면 그것을 정인이라고 하는 그 전물 담당한 관직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다 쓰고 이렇게 새기든지 쓰든지 해가지고 불에 굽습니다. 구우면은 갈라져요. 쩍쩍쩍쩍 갈라지는 그 흔적을 보고 점을 쳤어요. 그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학성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사회적 현상, 인간의 심리 이런 것을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런 것은 뼈 같죠 수골 소의 골반뼈라든가 그런 곳에 새겨진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은이 전복자 여기 보면 전복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지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지느냐 옆으로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면 은 이거는 흉하다 뭔가 좋지 않다 위로 갈라지게 되면 은오 이거 좋은 징조야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은 그저 그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복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이것은 좋았을 때이점게구나 라고 짐작하시면 되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전복자를 쓸 일이 있다 서예로 그때도 올려 쓰시라는 거 그러면은 길한 느낌이 되겠죠 이런 갑골문 문체가 나중에 부적이라든가 그런 신령스러운 글씨를 쓸때다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적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갑골문 어떤 금문, 전설을 애용하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전복자 나오네요. 위로했죠. 여기도 있죠. 아래로 할 수도 있지만 위로했다는 그 심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상나라 시대라고 했죠. 상나라 은허은허는 은호. 상나라의 수도벌이거든요. 이것이 발견된 곳이 안양현 소둔촌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왕의영이라고 하는 문자학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지어먹으려고 하는데 그약에 어떤 이 뼈다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요 이런 요, 한, 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글씨가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하고 그 한약방에 물어봤더니 아 이건 용골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용이 있을 리가 없지만 약으로 씁니다 하도 중국인들은 못 먹는 게 없어요 <웃음> 그냥 보이면 끓여 가지고 약으로 쓰려고 한단 말이죠 음식으로 쓰거나 그래가지고 왕의형씨가 놀라가지고 전부 모은 거예요 이 골편들을 모아보니 이런 모양들이 나온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겠죠 이것으로서 중국 최초의 왕조 즉그 이전에는 다른 왕조만 생각했는데 3500년 이상 더 오래된 왕조가 증명된 겁니다 상나라는 실존했던 나라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 있었구나 상나라는 있었고 은호는 있었던 곳이구나 자 그런데 상나라에 주도하던 민족이 누구냐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아시는 분다 알겠지만 우리 민족의 뿌리죠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것 한자의 근원이 갑골문이고 갑골문은 우리 민족이 주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자를 쓸때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고 써야겠죠 아직도 중국의 문자 빌려 쓰고 있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분들은 100년 전에 발견된 이 갑골문 때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가장 이상적인 소리 문자 한글을 가지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뜻글자, 성형문자, 한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이상국이라고 우리 스승님은 예전에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이 갑골문의 샘플을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 갑골문의 성격대로 어떤 한시나 그런 걸쓴 것이 아니고 오늘은 갑골문의 특징을 잘 살린 문자들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